에이? 이 녀석! 으어?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게냐! 왜? 넌 아... 뭐야? 자리 못 가자! 어? 아, 저, 잠깐만! 그분은!